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하루 3분 주산 17일차 아주 쉬운 보수 빼기 연습을 할거예요자 제가 보수는 두 수를 합해서 10이 되는 거라고 랬고요 어 더하기 에서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거꾸로 빼기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보수 빼기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엄지검지 뽀뽀 털고 먼저 27을 놓겠습니다 27자 여기에서 빼기 9를할거예요 빼기 9를 해야 되는데 뺄 수가 없죠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11 자리에서 내리고요 9에 대한 보수 얼마죠 9에 대한 보수 1이죠 더하고 보수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죠? 다시 27 빼기 9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해서 18이 되었습니다. 쉽죠? 자 다음은 45 빼기 17을 하겠습니다. 먼저 털고 45를 놓습니다. 그 다음 빼기 1 7 7을 하겠습니다 빼기 10 7을 빼야 되는데 뺄수 없죠? 뺄수없을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7에 대한 보수 3을 더하고 그래서 답이 28입니다. 다음 100의 자리 해볼까요? 425 빼기 186을 해보겠습니다. 자, 털고 425 5 빼기 100 80뺄수 없죠?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 다음 6을 빼야 되는데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래서 239가 되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 307 빼기 199 해보겠습니다. 307 자307 됐죠 빼기 199 하겠습니다 100 90뺄수 없죠 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9에 대한 보수 1을 올리고요 그 다음 9를 빼야 되는데 뺄수 없죠 역시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래서 108 108 에서 108 이에요 자 오늘은 아주 쉬운 보수 빼기 연습을 했어요 더하기와 반대로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